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 제가 이번에 여러분들께 가르쳐 드릴 트릭은 바로 어, 더블리프트를 할줄 아신다면 누구나 할수 있는 그런 간단한 체인지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일단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리고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앞에 제가 관객이 없는데 제가 있다고 하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관객님 반갑습니다. 어, 제가 이번에 마술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 일단 카드를 아무거나 한장 골라가 주세요 음요 카드요 좋습니다 이 카드 잘 기억해 주시고요 기억하셨나요 네잘 기억해 주시고 한번 더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여기 있죠 아이고 좋습니다 여기다 두고요 중간에 두고 저는 이렇게 섞었습니다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고요자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할거냐면 제가 신호를 주면 이렇게 카드가 맨위장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잘 보세요. 이렇게 말이죠. 맞나요? 본인이 뽑으신 카드? 아 아닌가요? 아 괜찮습니다. 전 마술사니까 이 카드를 자 하나 둘셋 이라고 셋을 셀 동안 카드를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드 세겠습니다. 자 하나 둘셋 이렇게 카드를 바꾸는 마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이 마술은 어떻게 하는거냐면요 바로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더블리프트를 이용해서 해야 되는건데 자 일단 테이블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탁자나 이렇게 뭔가 받칠게 필요해요 이 체인지는 어쨌든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더블리프트를 어떤 방식으로든 이렇게 해주세요 해주셨죠 그 다음에 더블리프트를 다시 잡고 이거를 뒤집어서 덮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바꿀 카드가 되는 거고 관객은 이 J 클로버가맨 위에 있다고 생각하겠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더블 리프트 한번 해주시고요. 덮어주시고 전혀 상관없는 이 카드를 중간에 이런 식으로 껴주세요.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껴주시면 됩니다. 이거를 너무 깊게 꽂으시면 안 돼요. 이렇게 어. 이 보더라고 하죠 이 테두리 테두리 있는 카드 같은 경우는 한 요정도에서 좀 불안하다 싶으면 조금만 더 들어가시면 되는데 어 저같은 경우는 한 요정도 선호합니다 요정도 하면은 카드를 쳤을 때 카드가 빠져나와서 뒤집어지게 돼요 카드는 정중앙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치면 됩니다 이 왼손에 카드는 에 이제 힘을 풀고요 오른손으로 힘을 빡 주면서 이딱 봐말죠? 이 딱밤을 이 카드에 이렇게 쳐주시면 됩니다. 잘 보세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쳐주면 카드가 떨어지죠? 한번더 해볼게요. 이 상태를 껴놓고서 여기서 이렇게 치면은 카드가 이렇게 쳤을 때 떨어지면서 이렇게 뒤집혀지게 됩니다. 아시겠죠? 다시 한번더 알려드릴게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치면은 카드가 뒤집어지면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완벽하게 체인지가 된 거를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마술로 연출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마술로 하는 방법은 제가 하는 방법이 일단은 제가 하는 방법이 어, 여러분들이 하기에 굉장히 쉬울 거라고 생각하기 을 때문에 제가 하는 방법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관객님이 있다면 관객님한테 이제 물어보는 거죠 뭐아 물어본다기 보다는 얘기를 해 줘야 됩니다 일단 뭐 카드를 아무나 하나 뽑아 달라 이렇게 해 주고요 뽑았죠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컨트롤 강의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컨트롤 이냐면 펜 펜으로 하는 이렇게 카드를 부채꼴 모양을 펴서 시 파트 있죠 이걸 이렇게 중간에 넣어주고 이 상태로 하면은 이제 맨 위로 하는 이런 타 컨트롤이 있는데 제가 링크를 여기다 걸어두었습니다. 네, 이거를 배우실 분들은 이쪽 링크를 타고 가셔서 보면 될것 될 같고요. 어, 이쪽 링크를 네, 클릭하셔서 어, 배우고 오시는 걸 추천해 드리고요. 어떤 방식으로든 여러분들이 이렇게 관객의 카드를 맨 위로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더블리프트를 해주셔야 돼요 더블리프트요 자 더블리프트 잘 보시면 제가 더블리프트 강의도 했는데 이렇게 하는 거 있죠 더블리프트 이 강의 제 영상이 있으니까 이것도 모르시는 분들은 네, 배우고 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더블리프트를 이렇게 한번 해줍니다 해주고요 당연히 아니죠 아, 이제 뒤집을 때 관객님한테 어, 이 카드가 맞냐고 얘기를 하는 거죠 뭐 당연히 아니겠죠 그리고 다시 뒤집어 주고요 그 다음에 메인 입장을 이렇게 중간에 끼워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대충 이렇게 조금만 껴주시고요 가운데를 치시면 이렇게 완벽하게 체인지가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마술이었고요 어, 연습 많이 하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 때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어, 봐주신 여러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